동부, 남부 중에서 남부가 취약하려는 건요. 예, 마리오포도그렇요 아니요. 크림반도가 병합되어 있기 예,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급선이 쉬워요. 저쪽을 음. 보충하기면이 네. 때문에 가장 취약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상징적으로 돼 있는 몇개 도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 예. 이미 예. 예. 말씀드렸듯이 하르키우라든가. 키우. 하르키우. 예. 키우. 예. 이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그이 놀랄 만큼 그이 굉장한 투원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네. 러시아도 쉽게 지금 작전 성공을 장담하기가 예. 힘들 거예요. 지금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 저 헤르손 지역 자체는 원래 좀 취약했던 지역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죠. 예, 원래부터 거시고. 걱정이 되던 예. 지역이죠. 크림반도 예. 인근 지역들이죠. 예. 그리고 예. 취약한 지역은 하르, 아, 그리고 이제 가장 거점이 되는 도시인 하르키우와 키우 같은 곳들을 압박하는 것이 지금 가장 러시아군의 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상황.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금 지원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유럽의 각국도 무기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EU에 가입을 하고 또 NATO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네네. EU 가입 신청서도 지금 냈잖아요. 네네. EU 가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음... 커요. 지금 아마 그 미국이나 예. 아, EU 회원국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 이 EU 가입이 확실한 그 미국과 그이 유럽 국가들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예.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의지를 보여주면서,